안녕하세요 연원신당 연예기입니다 예, 오늘도 응. 상자 하나 다왔어요 응. <웃음> 엄청 유명한 여자야. 음, 음, 어느 인지도가 있나보지. 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나와. 가지고 태어났을 때 끼는 가지고 있으나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처럼 많이 보여지거든.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점프해서 온것 같은 느낌보다도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줄타기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많이 보여. 진 여자야. 음. 근데 이렇게 봤었을 때이 여자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좀... 음, 음... 음... 음... 음... 연기를 잘하는 건지 자기의 그거 꾸며지는 거 나오는 내 성격을 잘 꾸며서 얘기를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풍부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는 사람이지. 음, 자기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잘할 것 같고 자기 또한 이, 이거를 이 음, 되게 많이 꿈꿔왔었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음, 음, 음. 그... 음.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응. 거짓말할 응. 수도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해야 될지 아니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양면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무튼 그두개다 내가 느꼈을 때는 조금 안 좋은 것처럼 많이 보여지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착한 거는 봤는데 좀 바보같이 착한 거 같은 거 있잖아 음. 응. 뭐 예를 들면 근데 나는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 같아 모르겠어 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되게 많이 꾸며서 얘기할 것 같아 아까처럼 그 생각이 언어지거든어 되게 많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한테 되게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좀 많이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은이 사람 곧 그거 다 들켜 다 들통나 뭐해 근데 그렇게 되면 은 여기서 멈춰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응. 근데 아차, 안 착한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좀 엉뚱하게, 뭐라 해야 돼? 관종이라고 그래야 돼? 응. 그냥 다 사람들이 나만 봤으면 좋겠나 봐. 응. 그러니까 는막 이렇게 할것 같은 사람이야. 이분 가족들은 어때요? 가족들? 가족들이 어떠냐고? 가정이 어떻게 된대 가정? 가정이 그렇게 꽤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음, 어둡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에서도 어두운 게 많이 비춰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 감정 기복이 오락내리락을 계속 계속 할 것이며 음, 그러다 결론은 뭐냐. 내가 불쌍한 저거로 가자. 음. 자기가 자기를 거짓된 정보, 저짓된 진짜 그렇게 만들 것 같은 사람이야. 또라이지 약간. <웃음> 어 그렇게 하면 별로 오래 못 가. 연예계 생활 못 해. 응. 이런 사람 있으면 나락이지. 얘 지금 나락 아니야? 응. 나락이야, 얘는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래놓고 자기가 잘못을 뭘 했는지를 몰라. 응. 이 사람 이렇게 가다가는 한 사람 인생까지도 진짜 이 사람 때문에 큰일 나요. 응. 응.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 사람 제값 받아야 되는데. 그 응. 정도. 응. 거짓말이 자꾸자꾸 자꾸 있잖아. 막 커져가는 그 거짓말이라서, 나중에는 막 손을 대도 이제 내 잘못, 이렇게 돼버릴 것 같은. 음. 응. 음. 그럼 음. 이, 이 사람은 좀 뭐, 연예계로 음. 다시 나오거나 그러기는 어렵겠네요. 음. 음.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다. 대중들은 크다. 반응이 안 좋아요. 크다. 근데 이 사람이 연기하는 사람이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야? 응. 음, 근데 그다, 그다 우울증이 있다고 하고 내가 정신질환에 내가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을만큼 뭔가 온다고 한다면, 음, 진짜 그 사람이 이 방송을 본다면 진짜 참지 말고 그냥 병원의 문을 두드리겠으면 좋겠어. 치료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 음, 난. 까딱하다가는 이 사람 소름끼치는 게좀안 좋다. 음. 음. 만약이라도 치료가 된다면? 치료가 돼서 다시 이제 내 자신감, 내 자존감 이런 거다 채우고 나서 그리고서는 이제 또 다시 내 길이 이거 너무 하고 싶고 음. 한다면 이걸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나오면 또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걸 또뭐 연기로 보여준다거나, 뭐 다양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보여준다면 또 바뀔 수 있어.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길로 응. 갔는데 본인이 응. 선택한. 응. 본인이 선택한 거지. 본인이 본인 선택한 거지.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집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일단은 안 들어. 내가 거기에 꽂힌 말만 들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타겟으로 삼았어. 그럼 이 사람은 뭉개야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응. 다른 사람이 말렸다고 하더라도, 알건 알아. 근데, 근데 막상 자기가 응, 고집대로 한다는 거지. 지금 어리잖아요. 음. 이분이 지금 어리잖아요. 음. 음, 그래 맞아. 근데 보통 그러면 누군가 옆에서 음. 올바른 길로 가라고 음. 잡아주기도 하고 하는 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몰아라, 뭘 알아, 몰아라"라고 뭘 알아 얘기하고 다닐 것 같고, 이 사람이 뭐 장녀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가족도 짊어지고 사는 건지 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가, 그런 위치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서, 아무래 내 부모여도 내 가족이어도 뭔가 친척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말이 옳아라고 말할 것 같은 사람이지. 음. 그래서 누가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었어 이 때라는 게이 음. 부모에도 없어 음. 보이죠 음. 없어 보이죠 그냥 자기가 자기를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냥 오로지 내 힘으로만 가야 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음. 음. 그 분께 말씀드릴게요. 최준이라고 음. 그 옛날 배우 이 채... 그 음. 그 최준 최준씨 딸이에요. 음. 근데 아무튼 음. 이 딸이 뭐.. 음. 그.. 아, 아, 아, 아빠도 야구선수였는데 음. 음. 두분다 안개돼요. 음. 근데 제가 아까 가정에 대해서 음. 왜 물어봤냐면 음. 보통 그렇게 되시면 은 음. 그렇게 신적으로 봤을 때안 음. 보이는지 해가지고 음. 선생님이 뭐 없었다고 했잖아요. 음. 응. 거 응. 그거는 아예 안 보이신거지 응. 그렇죠? 응. 아, 그래서 소름이 끼쳤나봐 나는 이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것처럼 보여서 이 만약에 이걸 본다면 병원을 꼭 가세요 라고 내가 아까 돌려서 말한 거거든 음. 여기가 소름이 끼치는 게 그런 게 뭐냐면 나는 19살로 받았으니까 뭐이 사람이 진짜 막 이렇게 솔직히 생각할 수 있잖아 나는 반은 인간이니까 근데 좀 어두운 그림자가 많다는 거는 좋지 않게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오는 거거든 이분이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주목을 받긴 했어요 왜냐면 음. 당연히 음. 탑스타인 음. 오인윤씨 딸이었고 음. TV에도 많이 음. 나왔어요 사실 음. 이런 저런 매체에도 많이 나왔는데 음. 지금 너무 이런 길로 가고 있잖아요 음. 왜 이렇게 음. 일어서 보통 그렇게 이러 주먹을 하면 조금 음. 본인이 조심할 만도 한데 음, 음. 왜 이런 길을 본인이 선택을 음. 할까요? 굳이 음. 그런 거 아닐까? 나를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싫은 거고 음. 뭐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도 싫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나는 강희라는 거를 뭔가 너무 오버액션하게 보여주는 거는 아닐까 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드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는 이 친구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잘 모르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봤었을 때는, 음, 정신과나 이런 것들을 조금 치료를 받고 있다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거고, 계속 주기적으로 가봐야 되는 상황처럼 많이 보여지는 친구고, 이 사람, 이 친구 또한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 같이 보여. 결국에는 그렇게 던지면 그걸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 번씩 나를 봐주잖아. 그냥 그런 거를 안 좋게 즐기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 불쌍한 시선들이 음. 조금 기분을... 음. 음. 불쌍한 시선들이 내가 아무것도 나쁜 지를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어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들어가는 게이 이 친구는 싫을 수도 있어 어. 그냥 나는 내답게 살랍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음, 그 나답게 사는 모습도 가, 갑자기 이슈가 돼서 뭔가가 들어오고, 뭔가가 들어오고 이것도 이 친구는 싫을 수 있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친구도 음, 음... 아예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음...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이유는 알겠으나 음... 좀... 음, 깊이 있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상담을 해봤으면 좋겠는 사람이다 음... 병원 말고 음, 좀 의지할 곳은 음. 없어요? 의지할 곳? 음. 이때 또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게 있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게 결핍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아유, 남자를 보면 이제 금사빠가 될 수가 있는 확률이 높지. 음, 자기 형제, 자기 가족이 아니라 나의 비밀은 다른 사람, 아예 모르는 제3자 인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얘기할 것 같은 사람이거든. 그러면은 그게 여자 같은 동성이 아니라, 음, 이성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어. 연애를 하고 있다면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어, 그런 게더 있을 수 있겠지. 오빠가 한명 있어요. 음. 최한이라고 음. 하는데, 음. 뭐 최근에, 음. 뭐, 둘이 사이가 안 좋으라고 하냐, 음. 그러면 음. 그, 뭐 최진 씨, 음. 저기. 음. 음. 음. 모임이 뭐 뭘, 뭘 보이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최준희 최 씨가 음.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나쁜 거 아니냐는 음. 그런 것도 있는데 왜 음. 그래도 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건 오빠인데 음. 지금 사이가 음. 안 좋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음. <웃음>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냐 근데 이 사람들도 그것만의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이것조차 이, 내가 말하는 것조차 또 이렇게 논란이 돼서 이 친구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솔직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야 어. 아, 그, 그 어. 같이 같이 안간 거예요 어. 그니까 같이 안간 네. 거지 보통 이런 되게 십사주기였대요 그, 근데 이제 음. 보통 그런 그런 데는 같이 가잖아요 음. 왜냐면 언론에서도 음. 분명히 또찢어거고 음.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음. 어, 뭔가 그래서 이제 불안하냐 그런 음. 얘기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느꼈을 때는 뭔가 반감이 많을 것 같아. 서로가 서로들한테 뭔가 내 자신들도 힘들었던 시절에 동생을 챙기기까지는 버거웠을 수도 있고 그때 그 친구도 어린나이였을 수도 있고 근데 또이 친구도 그럴 때는 나를 내버려 뒀다. 또뭐 이런 거 말할 수도 있고 뭔가 사정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뭔가 서로가 서로의 오해들을 막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결론은 불화가 있을 수 있다. 음, 음. 그 오빠가 한명 유일한 가족인데. 음 근데 그건 진짜 모르는 거야. 가족끼리 부딪히잖아. 정말 끝까지 멀어져. <웃음> 정말로. 음. 그래서 그건 진짜 모르는 거네. 기운냈으면 좋겠네. 최준휘 씨가 아직 그 데뷔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음.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앞으로 여부도 잖아요. 음. 이런 길로 음. 갈수 있는 거예요. 또. 갈 수야 있겠어. 갈 수야 있는데. 아유 진짜로 허튼 짓만 안 하면 돼. 가도 응? 문제인데. 응. 말썽을 부릴 거예요. 응. 내가 집착을 하는 건 좋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집착하고 감시하는 건 싫을 것 같은 사람이라서 좀 모순이 많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응. 가도 가긴 가겠으나 응. 대화가 있겠다.